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이제는 게이머들에게 뗄래야 뗄수 없는 최고의 게임기기인 플레이스테이션 라스트 오브 어스 레드 데드 리뎀션 언차티드 등 숱한 명작들을 많이 배출해낸 게임기로 만약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진정으로 명작이라 할수 있는 게임들을 즐겼다고 볼수 없죠 바로 이 플레이스테이션과 라이벌 구도를 지니고 있는 엑스박스는 근 몇십년간 콘솔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e3에서는 차세대 콘솔 기기인 엑스박스 스칼렛을 공개하면서 엑스박스는 9세대 게임기의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항상 이두 기기는 라이벌 관계인 만큼 공개일과 출시일이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는 걸 감안해보면 지금 가장 주목받는 기기인 플레이스테이션5의 출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출시를 앞둔 플레이스테이션5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예상되는 플레이스테이션5의 공개시기는 대략 2주 정도 남은 2019년도 게임스컴이나 9월에 진행되는 2019 도쿄게임쇼에 공개될 확률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엑스박스 스칼렛은 이미 공개를 마친 상태이고 출시일도 2020년 홀리데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걸 보면 아무리 못해도 2020년엔 플레이스테이션도 출시를 해야하는데 공개일과 출시일의 준비기간을 얼추 생각해보면 못해도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이 얘기에서 플레이스테이션5의 게임 제작을 허가했다는 이야기나 다양한 루머들이 돌고 있는 걸 보면 출시일이 임박했다는 걸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가 될 예정인 플레이스테이션5 사실 여태껏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그 흔한 유출자료나 루머 또한 거의 돌지 않았지만 뜬금없이 2019년 4월 플스4의 수석 하드웨어 개발자인 마크 써니가 미국의 잡지 와이드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플스5의 내용을 공개함에 따라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플스5의 세부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현대 전자기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CPU는 인텔의 목전까지 따라왔다고 해도 무방인 AMD의 젠2 기반 8코어 16스레드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제품과 비교해보자면 라이젠 7 3800X, 3700X와 비슷한 스펙을 지닌 CPU와 현재 AMD에서 개발중인 신규 아키텍처인 나비 기반 커스텀 GPU 칩셋을 탑재한 apu인 곤잘로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소하게 들릴 apu란 현재 amd에서 개발중인 cpu와 gpu 그래픽 카드를 하나의 칩에 때려박은 새로운 기술을 의미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인 ap와 인텔 cpu의 내장 그래픽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플레이스테이션과 비교했을 때엑스박스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밀 수 있던 무기 중 하나인 후발기기 와의 호환기능을 플스5에 탑재하여 플스4게임 플스5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플스4 하이원 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사용이 가능한 플레이스테이션 vr과도 호환이 된다고 하니 솔직히 이정도면 스펙업 을 떠나서 플스5를 사야할 가장 큰 이유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역 때급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막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패스 레이트레이싱 기술의 지원 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을 쉽게 설명하자면 좀더 사실적인 빛반사를 만들어내는 게임 그래픽 계의신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k를 넘어선 무려 8k의 해상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까지도 4k가 많이 상용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보급화 단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8k의 해상도를 지원한다는 건 상당히 멀리 바라보고 제작이 된 비약적인 성능의 상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운드는 커스텀 amd 오디오 칩셋을 탑재하여 하드웨어의 성능이 극한으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들에게 향상된 오디오 성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현재 플스5의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스스디는 현존하는 아니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어떤 pc용 스스디보다 빠른 스스디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른지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 스파이더맨의 로딩이 플스4에서 약 15초가 걸리지만 개발중인 플스5의 개발기술로 게임을 플레이하면 약 0.8초라는 어마무시한 로딩속도를 보여주었고 게다가 안정적이고 매우 부드럽게 로딩이 되는걸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단순히 스파이더맨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플스5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기 중 하나로 지난 5월 20일 도쿄에서 열린 투자자 설명회에서도 이 로딩타임 데모를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번 플스5의 성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SSD는 모든 플스5에 기본으로 탑재될 예정이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중이라고도 할수 있죠. 또한 플스5에서는 그동안 밈으로 고통 받았던 콘솔기기의 30프레임의 한계를 넘어서 4k의 화질로 120프레임의 선명한 영상을 지원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식으로 비약적인 스펙의 상향이 이루어졌으며 아무래도 레이트리싱이나 ssd vr 8k 등 플스4가 등장했던 시절에 비해 다양한 신기술들이 접목되다 보니 얼마나 이를 안정적으로 뽑아낼 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 정도로 책정 될 지도 플스5의 주요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첫 번째 구글 스테디아를 시작으로 게이밍 클라우드 서비스도 여러 회사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현 게임계의 최강자라고 할수 있는 소니의 행보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는데 오랜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플레이스테이션은 몇 수십년간 엑스박스와 치열하게 경쟁해왔는데 지금 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거라고요 조금은 충격일 수밖에 없죠 두 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소니 측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중인 게이밍 클라우드 서비스 아주르 플랫폼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참전하게 되며 인공지능 개발에도 협력을 하는 조건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회사에서 개발중인 AR과 VR에 소니의 이미지 센서나 반도체 등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성능들을 보면 가격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플스4가 한국에 첫출하했을 당시의 가격이 약 50만원인 49만8천원 이었다면 지금 플스5의 성능을 살펴보면 더더욱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며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오른 관세 덕분에 소니 측에서 하드웨어의 가격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기사를 보아 플레이스테이션의 가격 변동이 현재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현재까지 공개된 스펙을 살펴본 결과 업계 대충 예상되는 가격대는 약 400파운드 하나 기준 60만원대인데 이래 저래 관세 붙고 들어오는 가격대까지 생각해보면 약 60에서 70만원대로 역대급으로 비싼 콘솔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싸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어마무시한 기계의 성능과 스펙을 보고 있으면 딱히 납득이 안되는 가격은 아니죠 플레이스텐션5의 라인업은 아직 콘솔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 예상되는 작품들로는 라스트 오브 어스 2, 고스트 오브 스시마, 사이버 펑크 2077, 비욘드 구된 이블 2, 인왕 2, 어벤져스,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스타 필드와 엘더 스크롤 6, 현재 11월 출시를 앞둔 데스 스트랜딩의플스5 리마스터 등 다양한 게임들이 플스 5의 라인업에 등장하길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플스5는 물론 조금 비싸진 콘솔 기기임과 더불어서 정말 차세대에 걸맞는 어마무시한 스펙과 엄청난 로딩시간의 단축을 무기로 앞세워 2020년에 다가올 9세대 게임기의 경쟁에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원한 플레이스테이션의 라이벌인 엑스박스도 전기기였던 엑스박스 1x보다 약 4배 높은 성능을 선보일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cpu는 마찬가지로 amd gen2를 탑재하였으며 gpu 또한 amd 나비 아키텍처를 사용한 코드명은 아노비스 인 apu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현존하는 ssd보다 무려 40배가 빠른 로딩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고 8k의 해상도 지원과 120fps의 지원 레이트레이싱 기술 지원 역시나 항상 존재하던 엑스박스의 장점 중 하나인 하이원 지원 등등이 예정되어 있는걸로 보아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이는 스펙은 플레이스테이션5와 흡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점 작은 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헤일로 인피니티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소니가 클라우드 게이밍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은 것처럼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 중인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인 프로젝트 엑스 클라우드도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라 이번 세대 전쟁은 단순히 하드웨어와 독점작 부분뿐만 아니라 네트워트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등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술에 초점을 맞춘 합적인 신형 기기들의 경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두 9세대의 게임기들의 발전은 정말 실로 놀라운 수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8세대 게임기의 전쟁에서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들은 흥행을 하다 못해 그야말로 대성공을 연달아 거뒀지만 그에 반해 엑스박스는 독점작들이 연달아 흥행에 부진 아니 사실상 연이어서 폭망하였고 더구나나 그나마 남아있던 독점작들도 윈도우10에서 엑스박스 독점작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사실상 플레이스테이션과 경쟁력에서 밀려나 8세대 콘솔 경쟁은 플스4가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간 만큼 이번 세대의 전쟁에서는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2주밖에 남지 않은 게임스컴이나 9월 12일날부터 시작될 예정인 도쿄게임쇼에서 공개될 확률이 아주 높은 만큼 새롭게 공개될 플레이스테이션5와 엑스박스 스칼렛의 실제 디자인은 어떨지 이미 공개한 프로젝트 스칼렛에게 한방 먹여줄 플레이스테이션만의 카드는 뭐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할 독점작들은 뭐가 있을지 정말 하루하루 기대를 안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